여기를 네. a라고 하고 네. 여기를 b라고 하면 네. a 플러스 b가 되는데 네. 이게 4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. 네. 음. 그이이 이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사회 배수가 네. 사 4랑 8랑 2 네. 12가 있는데 오네 그러려면 음 1번에서는 A, B가 음. 이게 나올 수 있고